남자보이 약하고 할미어머니가측근하다 소리가 나오는 아가인데 남자 끈이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내 남자다라고 옆에 딱 앉기가 힘든 사람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 사실은 지금 내한테 공수로 내려오는 거는 이렇게 집에 놓여 있는 화병 같은 느낌이야 그냥 꺾어다가 꼽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키우는 꽃이 아니라 꺾어서 꼽아놨다 그래 내 화분에 딱 꽂아놓고 시들면 버려버려 첩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첩사주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 운영공신당의 혜령입니다 네, 궁금하신 분한분 분 사주 가져왔는데 한번 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여아가는 할미가 보니까 아주 그냥 젊었을 때 남다른 고생을 많이 했고 여아가는 참 부지런하다 그러나 요 아가가 이제 좀 약한 것이 남자보기 약하고 하미어머니가 치근하다 소리가 나오는 아가인데 어떤 고생을 하고 그랬길래 좀 치근하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어떻게 보면 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박복하다 남자라고 들어와도 내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태생적으로는 없 사주인 건가요? 이사람이좀 약하죠 운이 약하죠 들어와도 일부종 사기 하 어렵고 아니면 혼자 살거나 이 사람 그러니까 이제 신령님이 측은하다 하실 때는 참 그런 환경에 불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아온 거죠 그렇다고 다른 사람 등쳐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직하게 발다리를 써서 살아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분은 구설하니 구설이 있었거든요 어... 어. 그때 어떤 일들 때문에 혹시 이런 누군가랑 같이 사기가 어려워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음, 한번 일단 볼게요 이분 20대 때를 한번 네. 봅시다 우리요 아가는 2 0대때운기는요 사람이 만 인간이 꽃이 더라는 운이 들어와서 이 사람 주변으로 아주 남자들이 포즈를 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그때 이름을 날렸나 봐. 어~ 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집에 놓여있는 화병 같은 느낌이야. 어~ 집에 놓여있는 꽃처럼 그냥 꺾어다가 꼽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그래서 안더안된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키우는 꽃이 아니라 꺾어서 꼽아놨다 그래. 꽃이 예쁘면은 화분에다가 깨갖고 무럭무럭 물을 주고 사랑을 줘야 되잖아. 네네. 그게 아니라 예쁘니까 딱 꺾어서 내 화분에 딱 꽂아놓고 시들면 버려버려.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가 그래요, 이분이. 그래서 신령님이 측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탓을 하거나 네네. 그런 게 없었대. 그냥 묵묵히. 묵묵히 내 삶을 견뎌낸 사람이라 그러셔요. 그일 이후로 이분의 인생이나 사주가 바뀐 건 그건 아니야. 그게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좀 운명적인 사건이겠지. 남자복이 없고 뭐 이런 거랑은 전혀 좀 관련이 없는 음. 거예요. 아, 남자복이 없으니까 그렇죠. 뭔지 모르지만 어떤 이슈가 20대 때 이분 20대 때 지금 보면 굉장히 잘 나갖고 이름 날렸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 내 주변에 양사분 다 둘러보면 다 남자 돼 근데 그 삶이 사실은 행복한 삶이 아닌 거예요 음. 내 남자가 없는 거예요 음. 다 나만 구경하는 거야 어, 저꽃 너무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고 누가 딸까 호시탐탐 놀이다가 한 사람이 딱 따버린 거예요 근데 물을 주고 안 키웠잖아 이 사람은요 그 사건 아니라도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뭐 미혼이라고 하시지만 만약에 결혼을 했어도 이 사람은 일부 종사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아 그런 그런 큰일이 아니었어요예 맞습니다 남자 끈이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내 남자다라고 옆에 딱 앉기가 힘든 사람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 뭐 근데 그 와중에 자기가 뭐 툴툴 거리거나 이런 게 없고 그냥 받아들이신 거예요 어. 수용 선생님,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20세 때 크릴이 사실은 오피셜은 아니거든요. 근데 음. 선생님 보시기에 꽃을 꺾어서 화병 안에 넣었다. 너다 맞다는 말씀이신 거요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내한테 공수로 내려오는 거는 단어가 내려왔거든? 첩. 어... <웃음>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첩사주야. 그럼 이제 말 다했지. 그렇죠. 더 무슨 말을 하건 나. 그런데 어쨌든 인간 세상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만 신이 보셨을 때는 어 네가 받은 숙제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음. 예. 아 이건 그냥 말씀드리고 또 얘기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분은 배우시고요. 장미 씨랑 그때 당시에 백튼 지한테 확인이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그 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장미 씨를 워낙 좀. 좋게 봐서 어... 옆에 뒀다 되게 좀 좋은 집에 이렇게 화병으로 딱 보여주셨거든요 네. 어좀 이렇게 세련된 집이었어 어 그런 데다가 이렇게 꽃을 화병을 딱 온전 놨더라고요 이분이 마음을 갖고 가신 건가요? 아니면 좀 강압적으로 그렇게 된 걸까요? 꺾었다고 표현하시니까 가만히 있는 꽃을 다 꺾은 거야 네. 근데 꽃은 그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잖아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아마 이때는 그냥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냥 옆에 있으라면 있어야 되는 거야. 아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참이 어떻게 보면 박복한 발자다 소리가 이제 첫 공사 그랬잖아 그렇죠. 워낙 동안이시고 활동 좀많뭐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네. 앞으로 좀 어떠실까요? 그래도 우리 요아가는 앞으로 한 3, 4년은 더 해먹었다. 이제 70주를 들어서면은 그때부터 이제 천천히 좀 정리하면서, 응, 어, 그렇게 이제 노년을 보내시는 걸로 나와져요. 예. 예, 예, 예. 그래도 아직 3, 4년은 더 활동하신다 그래요.